네, 반갑습니다. 스몰옵션 전업투자 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5시 57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하자라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스몰옵션에 대한 공부방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 목요일날 위클 옵션 만길이었죠. 그때 푸드옵션이 0.20까지 갔던 것이 0.90으로 상승하는 4.5배의 대박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거래가 일어났던 수치죠. 이것은 거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 수치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대박을 가져가요. 극히 개인은 이거 수행하기가 어렵죠. 극점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극점, 극점 매수, 극점 매도는 일반 개인은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손절 나오는 물량이 이걸 이런 수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유했던 사람이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0.20이 잡아서 0.90에 처분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의무시하는데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손절 나온게 0.20 으로 나온거고 손절 나온게 0.90 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 중간에서는 언제든지 매수가 되고 청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대박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진입, 분할 청산 을 해야 됩니다. 이 수치를 맞추려고 하려면, 그죠? 1.00까지 갈지, 1.25까지 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진입, 분할 청산 하는 것이 속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 450%죠, 이게 450%. 자, 이렇게 발생한 것이 바로 위클 옵션 만기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이제 6월 두 번째 목요일 만기일에는 선물을 만기 내리고 또 옵션 만기일 모든 주식 선물 파생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죠. 뭐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도 이런 만기일이 돌아오는 거죠. 비슷한 시점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에, 어제 지금 음, 야간장이 지금 폭등, 폭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세닭선물이 마이너스 2.61% 하락입니다. 어제는 말이죠. 어? 2.73% 폭등했어요. 그죠? 일봉차트 폭등했다가 오늘 그래서 지금 안 나타났는데 오늘은 지금 마이너스 2.60% 지금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폭등, 하루 폭락, 뭐 이런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꼭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위에 꼭지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 폭등 폭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 하락으로 가든지 상승으로 가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번 6월물 옵션에서는 6월물 옵션에서는 엄청난 대의변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장을 한번 되돌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이 중요하죠, 지금. 그죠? 자, 요번에 5월 31일 날 1조를 주식을 샀습니다. 이 1조. 자, 이 1조가의 행방이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1조. 자, 우리나라 주식 1조를 지금 샀단 말이죠. 선물도 2천억을 샀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5월 20일자로 이풋 옵션 170억이 매수했던 것도 지금 그것도 궁금해져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어, 외국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종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 주식은 뭐8 8억 뭐 매도했는데, 뭐 이거는 뭐일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 이 원자 폭탄이 언제 폭탄이 투화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외국인은 이거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파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주식을 지금 산 거예요. 지금. 그죠? 이 폭탄. 원자 폭탄이 언제가 투화될지. 이번 6월 만기일에 투하될지, 뭐, 언제 투하될지 모르죠. 몰라요. 그죠? 외국인의 의도를 안다면, 뭐, 돈 버는 것은 일도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어느 정도 예측은 해봐야 되고, 예상도 해봐야 되고, 이 매물이 언제 나올지, 자, 추식으로 돈을 벌지 않고, 파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매도 물량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엄청난 숨은 어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매매해봐야 수익이 안,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결정적인 한방에 먹고 나와야 이 진정한 고수라고 할수 있죠. 그죠? 자, 이 고수는 외국인이죠. 외국인. 자, 외국인은 뭐, 음, 매일매일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게, 이 행태를 보면은. 그죠? 예. 이 몰빵 매매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오늘 저 금열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주식을 지금 일조로 지금 사놨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 88억을 매도를 했죠 아침에는 뭐 매도를 780억까지 매도를 했다가 이걸 또 사들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매도를 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또살올립죠 네, 상승을 또 550억을 또 매수를 합니다 매도 했다가 매수했다가 이을 합니다 그죠 예, 방향이 지금 없어요 저 이런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력이 랑 대단히 어렵죠 그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선에 부딪히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또올일선까지 갔다가 예,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예, 목요일, 목요일 고가가 이, 이 보라색인데, 그죠? 이 모일, 목요일, 목요일 고가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하향 돌파하다가 이걸 또, 오일선까지 이게 녹색 굵은 것이 지금 오일선입니다. 오일선을 표시를 해놨죠. 오일선 부딪히고 올라가는 그림. 하하, 기가 막히죠? 이게. 이 움직이는 패턴이, 예, 예, 제가 말씀드렸다, 마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반당할 것이다. 그죠? 안 그러면, 어, 저, 이, 뭐, 고, 고가에서 반당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그림 안에서, 어, 판단할 수 있는 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매해봐야 어, 수익날 수가 없다. 결정인, 결정적인 한방을 누르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들 수가 있고, 큰얼름을 보시면, 이렇게, 예, 지금 뭐, 지금 또, 올선까지 내려왔죠, 그죠? 올선, 금방까지, 지금 이 올선이, 예, 녹색 굵은 선인데, 자, 막판 올선은 347. 또, 올선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352, 352, 351.7 정도 됐죠. 357.70. 거의, 예, 이 선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아침에 폭등시켰다가, 그죠? 어디까지 올립니까? 9시 35분까지 상승시킵니다. 을 매수를 했다가 이걸 패대기 쳐버리죠. 지금 올렸다가 패대기 쳤다가 막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금열장은 행보하는 장이 많다는 점을 또느끼있을줄 압니다. 그리고 쿨옵션은 사악을 매수하고 푸도옵션는 을 매도하면서 방향을 지금 옵션방향 상방이죠 선물 방향은 상방 주식은 하방 이렇게 방향이 다르단 말이죠 예, 방향이 다를 때는 이런 식으로 행보하는 장이 많다는 걸꼭유념을 해야 됩니다 옵션은 대단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추세장 추세상승자 추세하락자 예, 또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예,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요 어, 그리고 이거 행보하는 장에는 수익을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해보셔서 잘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행보했다가는, 예. 뭐 올라가다가 콜에서 망하고, 내려가면 푸세 했는데 또 뭐, 수익 실현 안 하면 또 망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게. 예. 이거는 옵션 매수자가 수익력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장입니다. 이 나라 뭐 수익 냈다면 잘하는 거에요. 네. 자, <웃음> 프로그램 매도도 417억이 나왔죠. 이게 또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이래 뭐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네.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종합주가 지수는 뭐, 이런 상태인데, 2670.65까지 지금 거의 행보장을 4개월 연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 과연 이 5월장, 아, 6월장, 6월 옵션 만길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인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행보할 것 같습니까? 뭐, 상승할 것 같습니까? 하락할 것 같습니까? 죠. 예. 네. 자이 월봉에 지금 매도 신호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죠. 자 이게 월봉의 매도 신호가 한방 언제가나 어? 하락할 수도 있,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지금 현재. 지난 과거를 데이터로 보면 21선을 내려갈 때는 한참 뒤에 내려가죠 허허. 이걸 생기고 발생한 이후로 하나 둘셋넷사개월째 장태가 뭐 생기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생기고 하나 둘셋 넷개 지금 생기고 다섯 번째라 지금. 상대 음봉이 나와야 되겠죠. 음. 저번에 주봉 차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매수 신호가, 맞느냐, 이거죠, 지금. 속임수 아니냐, 그죠? 말씀을 드렸죠. 어디하고 유사하다, 하다 했습니까? 유사한 지점이. 이 점이죠, 이 점. 이 매수신호하고 이 매수신호가 유사하단 말이죠. 그동안 행보했던 거 상승한 상태에서 행보하고 21선에서 자 상승한 다음에 21선에서 121선입니까? 어, 121선에서 행보한 거 121선에서 행보한 모습 그 다음에 이것도 10월 초였죠. 10월 초에 어, 주봉상 음,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두 번째 봉에서 매도신호 나왔고 이걸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딱그 모습이라 지금 이십을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지금 그 다음에 10월 초고 지금은 6월 초가 되겠죠 그죠 이 거대한 세력은 이런 걸 이용을 하, 한단 말이죠. 어? 반등을 쉽게 놨다가 몰려들면 뭐 하락으로 폭락시킨다는 그런 숨은 오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월봉, 이 주봉상. 이 보라 색깔인데, 그죠? 분홍 색깔. 1 241선까지 추락을 시켜버리죠. 241까지 추락을 시킨다. 이제 어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한 번은 폭락을 시켜요. 보시면 이 계속 행보한 상태에서 올리지는 않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 패대기를 어, 채워지고 손절 나오도록 해 놓고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 전략이. 그래서 그 지점이 어, 241선이 아니겠느냐, 그죠? 렇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놓고, 이제, 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올려쳐버리죠. 자, 그런 시점이, 요번 6월장, 6월, 뭐 6월 초순이든지, 뭐 중순인지, 하순인지, 한 번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예측이 안 맞습니다, 현재. 안 맞아요. 계속 이거 한번 장대운봉이 나올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안 맞습니다. 하, 이거 모두가 예측하는 방향은 또 아, 그런 기다리는 하락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또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 뭐희망고문이 한계에 도달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폭락을 시키죠. 죠그 마찬가지겠죠. 21선에 부딪히고 추락하는 모습. 이큰 흐름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이때도 그렇고, 그죠? 행보했다가 한번 추락했다가, 계속 또 행보했다가 한번 또 추락할 때가 되었단 말이죠. 어, 그런데 이,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죠? 너무 깁니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인내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이런 기간을 견딜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옵션이란 것은 기대야 되죠. 옵션 매수자는 기다려야 돼요. 매매하지 말고 이런 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아. 그 추세를 완전히 먹는 그런 매매를 해야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됩니다. 뭐 평소 때는 단타 매매를 하다가 추세장이 왔을 때한방 크게 먹고 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한마디로 그 하락장이 조만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예, 지나온 과거 데이터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면서 느낀 거예요. 지금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 오, 옵션의 유월물, 이제 중요하죠. 유월물 지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딱 4일 남았습니다. 올바수목. 음, 굉장히 지금, 어, 이게 이제 폭락으로 가게 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푸드 옵션이죠. 자, 거대한 세력이 하방으로 세팅을 했느냐. 어, 항상 하락 중에 염두를 두고 어, 상승도 열어놓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간 증시의 선물은 마이너스 3.60입니다. 348.80이죠. 야간에 이렇게 많이 내린다는 것은 이미 하락 쪽에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푸드옵션에서는 지금 뭐 88%가 상승했어요. 뭐 푸드 350. 짜리는 자, 콜은 마이너스 58%입니다. 이렇게 오버했다가는 작살이 나버리죠. 그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매물 폭탄이 언제 나올 거냐 이거죠. 주식으로는 절대 수익을 챙기지 않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면, 이, 익걸 폭락하기 위해서, 장착을 했다 이거죠. 이 매물대로 갔다 그죠? 저번에, 이렇게 할 때도 1조 7천억 내다 팔았잖아요. 1월 28일날. 1월 28일날, 요날. 날 1조 7천억을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팔고 한당 해먹었단 말이죠, 옛날. 야 그려놓고는 그 뒷날 양볼 만듭니다. 파. 여기서 또 콜, 콜로 한탕해 먹는 거죠. 이 거대 세력이. 그냥 주식으로 패대이 쳐버리고 또 딱, 이 챙겨놓고 또 콜로 해먹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한번 보실래요? 보실래요? 1월 27일날. 이거 뭐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죠 자 1월 27일 1조 7천억 매도 쳤죠 그렇죠 이월 28일날 이 주식을 매도 치면서 또 상승시켜요 콜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28일 날, 풋을 또 사고, 양매사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어, 이익을, 매도 친 거, 106억을 매도 친 걸, 어, 여기서 이익을 실현했다는 거죠. 요, 풋 매도 치셨으니까, 이 폭락시키면서, 예, 풋을 매도를 합니다. 정말 이해 못할 행동을 취했던 거죠. 예, 안 해나 다를까, 그죠? 그 다음날 그냥, 야, 어, 양봉, 양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식은 매도하면서. 하, 이 보세요. 매도한 주식이 2조 4천억입니다. 2조 4천억. 이 안에서는 뭐 별로 없었잖아요. 큰 단위가 움직였단 말이죠. 이렇게 한탕을 해먹는단 말이죠. 1조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 단이에요. 그죠? 음,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 자주 나오는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 5월 31일 날 1조 이걸 사왔던 거 어떻게 하려고 할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좀 긴장해야 되겠죠? 긴장을 해야 된다. 자 이번 6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잘 어, 판단하셔서 당일 매매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일 매매 하셔도 옵션으로도 어, 재기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잘 노려 가지고 수익으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대한 세력이 어떻게 지금 숨은 오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자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선물 옵션 동심 만개를때 좋은 성과 거두시고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